이런 거고려 얘기한 거야. 네. 하나 더 써볼게요. 네, 예문, 예문 아, 개념부터 자꾸 예문이 나와요. 예문. 예문, 예문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면은, 어, 예문 하나로 일반화시킨다는 건 조금 오류가 아닌가? 하나요두 개가 다르면, 앞에 거 반대 목적어, 뒤에 거 직접 목적어. 만약에 여기가, 같으면 뭐 같다고 얘냐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소화 개념 목적어 얘는 뭐야네 목적 뭐야? 이게 달라 그녀는 만들어줬어요 허 어, 베이비 어, 널. 인형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아, 이거 봐. 뻥 보지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요명사하고, 요명사하고. 수는 같아. 수는 같아. 근데 개념이 달라. 왜 개념이 달라? 아기, 사람, 널, 인형. 그치? 그럼 얘는 몇명사 동사야? 아, 형식. 네, 어, 그죠 오케이. 다시 이제는. 메이드 됐지? 파워저나 너킹어브더포 리스트 사전이 일까요오 형식이요 사전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래 슈쿠이 왕인 거예요 오케이 얘는 목적어 얘는 단자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였죠 얘는 목적 보호가 되죠 이끌리광이 잖아요 그러면 얘는 열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야 이해봐 네.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 해석도 나와 이제. 이렇게 나와야 해석이 나오는 거야 자 누구누구에게 보엇을 뭐, 뭐, 해봐 네. 아까 내가 수요동사 얘기했잖아 수요동사는 기부만 있는게 아니야 그녀는 그녀의 아기에게 인형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 주는 동사가 수요 동사야. 만들어 주었다. 되지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관전 목적어 에게. 에게. 관전 목적어 에게. 직접 목적어 을룰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하단이 the king of the forest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쓰여야 돼요? 오육시이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하단을 숲의 왕으로 만들었다. 응? 왕으로 만들었다. 다른 거 알겠지, 이제? 을룰로. 어, 아니, 뭐, 나중에는 이제 요 목적어 갖고 을룰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어에서는 또, 을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전 목적어도 있잖아요, 목적어. 애교도 있잖아요, 애교. 고룰의 애교. 이, 이 가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뒤에 충정사가 이제 나올 때인데, 자, 아, 잘 들어. 5형식 까지 들어갈 거야. 4형식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4형식은 이것만 메모할 겁니다. 자, 명사 나왔죠? 여기 명사 나왔죠? 직접 목적. 반대 목적은 어차피 되게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직접 목적 없고 명사만 나오느냐? 명사만 나오느냐? 아니. 뭐가 나오시니? 명사 아까 나왔던 거, 다. 아까 아 나왔던 거. 투부정사. 아, 투부정사부터 시작해서. ING. 복합관계 대명사까지 복합 관계되면서 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6개가 직접 목적자리에올수 있다라는 얘기야. 직접 목적.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얘기해보자. 오, 어떻게 투명서 직접 목적으로 나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직접 목적으로 투명서 나오는데. 예문이야. 그래서 예문이 비요한 거지. 복합 관계되면서 받는 거나 어? 복합 관계되면서 받 복합 관계되면서가 이런 게 복합 관계 명사야. Yeah. 에버, 에버로, 에버로 시작하는 너, 워래버, 히치에버, 후에버, 후메버 이런 후지에버, 에버. 근데 그게 명사의 역할을 할 때만 복합 관계 명사 나올 수 있는 거야. Yeah. 그것도 양보로 쓰일 때도 있는데 yeah. 자, 그건 되죠. 자, 요거제이 양간은 어뭐본 어, 적이 없는데 신용서가 어떻게 직접 문자로 쓰이지? 어, 그만 어. 어, 여기 어, 봐봐. 봐봐. 프로미스. o 어. 홈 s 티 티처. d 홈 h 티 o 가 누구야? I'm 여기까지 없죠, 네 그치. 자, 어. 어, 이거 핏지 방금 치요 인, 온, 어, 이오 자, 다시 가봐야 돼. 그러니까, 헐, 허, 허, 홈런 피처를 뭐라 해야, 이렇게 을을로 해야 되면 그러니까, 그게, 그게 다 아트 물어봐야 될게 아니라 너가 결정해야 될부분이 이거 어디게 결정해요? 어. 잘 들어. 보통 목적어에 투명상하면 우리는 뭘로 간다냐면 목적어로 많이 간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목적어가 이거의 의미상의 조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상의 조로 하면 목적어가 맞아요. 그러면 잘 들어. 시험에서 다시는. 부정행위하지 않는 게 선생님이겠니? 그녀겠니? 그냥야 선생님은 아니지? 네. 선생님한테 약속했다는데, 선생님이 부정행위하지 않기로 선생님한테 약속했다. 말이 안 되지? 아니지? 이 봐봐. 아니지? 빨리 가세요. 아니지? 의미상해줘. 아니야. 이게 반드시 전제조건이야. 아니야. 아니면 결국 이해하고 얘는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앞에 거는 단점 먹지 여기는 직접 목적으로 고셔야 돼. 그럼 해사원 그녀의 담임사 선생님에게, 그 다음에 뒤에, 부정행위 하지 않는 것을 또는 안키로딱 숙했다. 시험을 서 다시. 다영식이요다영식이네그지 이쯤 됐지? 오, 충정사도 직접 목적으로 나올 수있어 자, 나는 믿어. 1번부터 8번까지 직접 목적으로 올수 있어요. 올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들어가 볼 거야. 5형식 차이.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도, 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얘만 나오는 게 아니야. 대박. 직접 목적, 아니, 목적격 보호로, 목적격 보호로 나올 수 있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지? 이거 뭐, 동사 원형. 오바아야 돼. 여기 두 번째. 천재 분사. 현분. 세 번째.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자리에 있을게. 과거 분사는 규칙동사일 때는 이렇게 뭐 ED가 붙어서 그지? 동사에다 ED가 붙어 나오기도 하고 PP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든 과거 분사이면 우리 분리동사1 0 0 개는 지난번에 이미 했죠? 어,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거야. 어, 못 버틴다. 내가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안 하면 못 버틴다고 생각어네 번째는 뭐야? 마지막. 부정사. 근데 어른 뭐예요, 일본에? 동사 원형. V 아니에요. 이게 V라고? 뭐, 동사. V? R V라고, 루트버. R V. 동사 원형. 아, 루트버라고 그래요. 원형 부정사. 근데 R만 쓴 거예요, 내가. R V로만 해. 원형이 안 보여. 요 이럴 땐 뭐든 모든 동사가 나오니, 이거 하나만 생각해, 지가 사역 들어본지 있지? 탈투 동사. 얘네들하고 막나어 투부 동사를 목적어로시하는 동사는 어떤 놈? 대표적인 만 얘기해줄게. 그럴 게 많은데. 원트. 원트 목적은 투부 동사. 또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폴스, 우리 오늘 공부하고 폴스, 컴플 러블라이즈도 목적은 투부 동사. 이 얘네들. 폴스형이 있어. 폴스형. 아? 아, 이제 보세요. 거 아, 말고 또 우리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i n c r e s 시험에 나왔거든또 있어, 동사들무지 지각사용은요, 음. h 잠깐만, 또 있어, ask. 음. 어, 뭐, allow, permit, enable, 이런 것들. 다열거할수 다 없어요. 얘네들이 나 거예요. 지각사역은 동사완형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되기도 해요. 근데 사역동사는 또 얘는 안 되고 얘만 되기도 복잡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각동사가 되는 거는 1, 2, 3. 사역동사는 1, 2. 됐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목표적으로 쓰이는 걸 소개할게요. 형용동사야 거의 어, 모든 오형식 동사에는 형용동사가 목적격공으로 올수 있다. 어? 지각 황용동사, 어, 돼! 왜 이끄다 에도형용동사가 목적격공으로 와. 지각공사 다음에도 올수 있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각공사는 대표적인 게뭐 있어요? 듣다, 허, 혀, 보다, see, 이런 거. 느끼다, f e 대표적인 이런. 사역공사는 뭐가 있어요?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m a 크 e h 그 다음에 뭐? l e 이런 동사. 기억해야 돼. 그지? 네. 얘들아, 여기를 잘 보죠. 10번! 그치? 네. 거부! 이지일까요? 어용식 응. 목적어 얘는 목적보호가 되겠죠 어? 네 어. 이건 왜 안되는데? 열리면 부사 이런 진정한 사형식이면 돼요 네. 된다고 하형식은 어떻게 해볼게요 어떻게? 그녀는 그녀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 뭐가 안되는돼되는데 이건 문맥상 체크해요. 야 어퍼 문이라고 여기서 네. 요거는 위에 는 어떻게 할까? 오형식일 때 그냥 네. 그, 그 책이 쉽다는, 쉽다는 것을 알다 내용이 쉽다는 것을 알아다 이제 어. 추상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요거는 약간 위에 어떤 신체적, 물리적 개념으로 뭘 찾다 발견하는. 자, 그렇다면, 달라? 달라지죠? 어? 그, 촬영식에서 어. 이슬이 나오면은, 어떤냐요그 소리. 이슬이. 나오면은, 어. 그거는 목적 아니고, 그 목적은 뒤에 붙며주는 거지. 그쵸? 목적을 뒤에부터 동사를 품며주죠 동사 품며주는 거야. 그쵸? 어. 그니까, 문맥상 잘 봐야 돼. 얘가 이 책을 읽었는데, 어, 되게 어려운 책이었어. 그럴 때는 문맥상 뭐가 되는 거야? 어? 아, 그러나? 이렇게 나왔으면. 그 책이 쉽다는 거 살았다, 그녀는. 그지 그녀는 어렵게 읽었는데 그녀는 쉽다는 거 알았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지난번에 내가 봤던 거, 만화방에서 불렸던 만화책이 어있어막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찾았다. 그치. 그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 상황을. 어? 자, 다시 한 번. 사영용식과오영식을차이점 얘기했고, 좀사형식은 이런 것들이 나올수 있어 명사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검정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 나온 거얘기했고요 목적부의 형태는 이렇게 르로또 있어요 아니 없죠 목적적 보어로 나올 수 있는 건여기까죠 이렇게 쓰인 거 목적적 보호 응? 목적적 보문 그러니까 대전이 목적격 보로 나오는 거나 이러지 않아 여기 여덟 가지 이런 것들이 목적격 보로 나오고 투어나오고 이러지 않아? 어? 그럼 난장판이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이게긴 것, 긴 것들 일 번부터 팔 번까지 얘네들 투병자, 투병 물론 투병사 그꼭목적격포인기상해주가나올 수도 있어요. 꼬 인기상위주 투병사게 나오기도 해.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나오시는 게 아까 보 축격 보호 짜리, 목적어 짜리 또하나 직접 목적어 짜리 끝. 아? 네. 근데 가끔씩 뭐어 변형되기도 해 어떤 식으로 변형되면 그렇지. 다 목적으로 써도 뒤로 뺄 수도 있어요. 목적으 어떨 때 그럴까요? 오형식에서요. 오형식에서 얘네들이 쓰인다는 거는 오형식에서 얘네가 쓰인다는 거는 어떤 게 뭐냐면 잘 들어. 자 이거 봐. 목적표보고 왔어. 자 그다음에 뭐가 올수 있다고요? 여기 1번서부터. 8번까지 고이 얘만 하나 어 줄까? 네. 아, 우형식에서 얘네들이 오면 목적어짜리가 오는 아, 게아니 진목적어짜리. 여기 지금 진목적어. 여기 가옥적어. 아까 3형식에서의 목적어짜리도 있지만, 5형식에서 목적어짜리일 땐 뒤로 빠진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 기억하면 될 거야. 아, 뭘 아, 예를 들어볼까요? 예고 은 경우가 우리는 알았다 못 알았다 이틀가 어떤 것을 어 아, 이제 네,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다 대체 지 그녀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일단은 어제 문제는 없고, 어렵다는 어렵다는 거. 이런 식으로, 어, 어 응. 이게식쓸수 어, 있다. 응. 됐나? 일단은